자 지금은 이제 중국 디자인이 한국, 일본 이런 그 16억 인구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의 영역으로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디자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역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그 진행될 진행이 건지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도를 보시면은 동양이 어디죠? 동양이 있습니까? 아시아가 있습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동양의 가치를 얘기하고 동양을 얘기할 때는 동양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놀드 토이비가 얘기한 동양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문화권과 유경문화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양 개념이라든지 동양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존재하는 실체로 우리가 현장, 현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동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상상의 공동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가치 논의를 위한 전제가 필요로 한대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한자문화권과 유교문화권. 이런 가치가 논의의 중심인데, 이런 사상적 가치가 활용되고 있는 시간적인 틀과 공간적인 틀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아에는 모두 47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시아이면서 인 아시아에 몇 개의 국가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기, 이란도 아시아하고 호주도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양적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근대화 이후와 동북아 지역,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 동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시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동양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아시아라는 용어를 보면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아시리아를 보면은 아수. 아수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동양이라는 개념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양이라고 하는 용어는 서양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고요. 동양이라는 것이 명나라 때 초기에 정화가 배를 타고 원정을 하면서 중국의 남쪽 바다를 이렇게 흘러가면서, 가면서 그 항해를 했는데 그 중국의 반도를 쭉 중국의 그 대륙을 타고서 내려오다가 꺾어지는 지점. 그게 지금으로 보면 하이난다오 섬입니다. 여기를 꺾어져 넘어가면서 어? 바다가 바뀌네. 여기를 동쪽의 바다라고 하자. 이쪽을 서쪽의 바다라고 하자. 라고 지칭한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 동양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포괄적인 개념으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해서는 안되려라고 보고요 이러한 동양에 대한 인식과 형성이 서구와 이런 과정에서 많은 변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특히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보면 은 서양에서는 동양이라는 타자를 만들어서 동양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서양에서 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동양이야 이런 타자를 발견하면서 지칭이 됐고요. 그리고 청, 그 근대 세계로 확대되는 그런 그 제국주의 국가가 형성되는 그런 시대에서는요. 유기적 윤리를 바탕으로 한 동양적 가치로는 자본주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런, 자치, 그런 상태로서 그 서양으로서의 편입을 강요했죠. 그런데 1970년대가 넘어오면서 이러한 전제가 틀려졌어요. 동아시아 국가, 국가가 네 마리 용이 막 나타나면서 발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동양에 대한 가치관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본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유교라고 하는 것이 어, 보니까 동양 경제 발전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다라는 걸로 칭송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러한 흐름만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전반적인 그 문명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에서 동쪽으로 흘러오고 있다 함을, 함을 우리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양의 가치를 이기하는데 동양 가치가 존재하느냐. 여기 동양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서양 사람들이 보는 동양의 가치입니다. 결국은 동양의 가치, 동양성 이런 것들은 동양 국가와 동양인들이 창조해 나가야 될 미래적 가치지, 지금 현재 현존하는 그런 가치라고 보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먼저 번에도 그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북경올림픽 때그 중앙미술학원의 왕민 디자인대학원장이 그 전에 저희 대학을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하는데 그 청와대, 그, 중국 베이징 올림픽의총 감독을 했었죠. 이 사람이, 야, 이거, 맹 교수, 이거 어때? 나 앞으로 우리 이거 픽토그램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때? 저는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전에 무수히 많은 올림픽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양 국가에서 만들어진 올림픽에서 이런 정도의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한 이런 게 있었을까? 자, 갑골문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그 픽토그램을 했습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언어 자체가 하나의 그 형상문자인데 형상 문자를 이용해서 올림픽 픽토그램을 만들어낸 동양적 전통을 동양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살려낸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전 너무 너무 이거 좋은 그 의견을 제시했고 그이 자료를 제가 다 받았어요 그 전에 이 모든 그 게임 경기들을 이미지랑 복합시켜갖고 다 만들어놨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그런 디자인의 사례라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면 한자 문화를 가지고 서양 문화와 이렇게 융합되는 하나 또 하나의 사례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은 그 모마에서 중국의 유명한 그 현대미술가 슈빙이라는 사람이 전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트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용어는 모택동이 말하기를 예술은 인민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아트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빨간색깔의 프랭카드가 붙여있는데 이게 한자주 어떤 한자입니까? 한자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여기 아트 for the people. 영어를 갖고 쓴 것입니다. A R T F O R 이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걸 New English Calligraphy라고 하는 영역으로 해갖고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까만 색깔에 보이는 그 글자를 보면 왼쪽에 있는 게 fly 입니다. 자 서예가 갖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각형에 대한 개념은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우주예요. 그런데 서예를 배울 때는 전부다 사각형 사각형의 틀 속에다 서예를 씁니다. 글씨 씁니다. 이러한 영역들이 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예술 작품을 만들었고요. 자 지금 한자 문학권, 유교 문학권을 얘기하고 동양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동양 디자인 사상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2천 7, 2 700년, 2 800년 전에 카오공지라고 하는 고공기라고 하는 데서부터 동양 디자인 사상의 뿌리가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디자인 사상이 전부 다 윌리엄 모리스에서부터 출발된 걸로 아는 그런 서구 중심적인 그런 디자인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카오공지라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모든 디자인에 대한 사상과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기본이고요. 인간이 인공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자연, 인공, 자연을 이용해서 인공물을 만들 경우에는 자연의 규칙을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동양적 사고인 천인 합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사상의 모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공기에서는 그 저탄소 환경 보호 같은 그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시대에서 녹색을 얘기하고 환경을 얘기를 하는데 이미 2800년 전에 제품을 만들고 생산을 하면서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아까 미래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 동양의 가치를 우리가 미래 어떤 인류의 가치를 찾을 수 있지만 진짜 이 과거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던 그 윌리엄 모리스의 그 예술의 민족화 사상입니다. 현대 디자인의 아버지라 그래요. 왜 아버지라고 그러죠? 예술의 민주화 사상을 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의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낸 북경대학 초대 학장을 지낸 최원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사상이라는 것을 제창을 했는데 미국 사상 안의 내용을 보면 윌리안 모리스의 예술의 민주화 사상보다도 더 훌륭한 민주화 사상과 공공 디자인 사상과 예술의 사회 디자인의 사회성, 사회적 책무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감히 최원배를 동양 디자인 사상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원배 미국 디자인 사상에 나타난 디자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의 사회성을 얘기하고 미의 초월성을 얘기하고 미의 보편성을 얘기함으로 해서 예술의 공공성, 예술의 민주화, 예술의 개몽성이라고 하는 윌리엄 모리스가 얘기했던 내용보다도 훨씬 더 범위가 넓고 더 폭넓은 그런 개념을 동시대에서 이러한 이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기승 발전되지 못한 이유가 한국의 역사적인 상황 중국의 역사적인 상황, 동양의 역사적인 굴곡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계승되지 못하면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것의 노신은 북경대학 총장을 할때 최원배가 노신을 사서로 썼습니다. 같은 소흥 고향 사람이에요. 우리는 노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대문어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러한 노신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아그 최원배 사상을 받아들여서 노신은 동양 현대지진 사상을 계승했습니다. 계승한 것이 세 가지 꼭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통 사상에 대한 젊은 디자이너들한테 전통 사상에 대한 계승에 대한 것을 강조시켰어요. 두 번째는 문맹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중국에. 그때 문맹을 타파하기 위해서 신흥 목판화 운동이라는 것을 1932년도에 벌립니다. 신흥 목판화 운동에 발생된 그런 그림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데모할 때 쓰는 걸개 그림으로 응용이 되고 있는 것이 신흥목판화운동입니다. 판화라는 그러니까 매체를 통해서 문맹을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소, 도구로서 판화라는 매체를 썼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전에 나왔던 책, 문인이기 때문에 책의 표지는 전부 다 수호지면 수호지, 상국지, 글씨만 써있었는데 책 표지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노신이 체험배의 정신을 계승해서 디자인 사상을 토대를 만들었고요. 더더욱이 중요하신 분은 원희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문일단 문일단은 예술의 문제와 사상을 실천에 옮긴 실천가입니다. 수수 무수히 많은 그런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자 이러한 그 디자인 사상의 전통이 이 이후에도 제가 여기까지만 준비했습니다만은 심종문이라고 하는 분, 쫑바이화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중국에서 디자인의 어떤 사상적 축들이 동양적 그 정신적 배경 속에서 만들어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동양이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 사상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또 앞으로 우리가 해왔던 그런 증거를 볼 수가 있어요. 동양성 기반의 디자인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현대 디자인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죠. 동양성 기반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표성화된 동양의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의 전통과 사상, 생활 방식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동양의 가치가 반영된 디자인 분야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전세 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양성 기반의 디자인은 첫 번째 선 스타일 디자인과 두 번째 녹색 설계, 또 미호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 스타일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 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젠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이 선이라는 한자를 일본말로 젠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선이라고 하고 중국말로 찬이라고 합니다. 자, 비슷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선 스타일 디자인, 또두 번째는 우리 환경을 얘기하는 그린디자인 개념인 녹색 설계, 또 아름답고 좋은이라고 하는 미호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동양성 기반의 디자인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선 스타일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질이 공급과 행에서 물질로부터 벗어난 어떤 순수한 이런 정제된 표현, 이런 걸통해 갖고 디자인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충족감을 주는데 그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장식과 또 무수히 많은 어떤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 왔습니다만 은 이러한 동양의 고유의 미학적 바탕 속에서 디자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의 물질적인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선스타일 디자인을 통해서 물질적인 대상으로서의 디자인이 정신적 가치로서의 대상으로 전환됐다고 하는 것에 그 선스타일 디자인의 근본적인 의미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은 여기 아시다시피 나토 후카사와 작품입니다. 가습기죠. 가습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공간 속에 놓여지면서 이러한 사물들이 사용자를, 사용자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다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오히려 설명을 많이 하고 이런 디자인들이 더 호평을 못 받고, 단순화, 누가 더 단순하게 하느냐 경쟁할 정, 정도로 하고 있어야 많은 이러한 정신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결국은 서양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면서 하나의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장르를 형성시킨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일본의 디자인, 일본의 공간입니다만은 이러한 그 담백한 공간들이 이 속에 살면서. 특히 현대 문명을 살아나가면서 경제 정신적인 충족감을 가지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고요. 자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그린 디자인입니다. 그린 디자인이라는 것은 산업 시대의 자연에 대한 행동에 반성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 추진돼요. 그럼 그 동안에 얼마만큼 망가뜨렸느냐, 자연을 망가뜨렸냐한 것을 봅니다면, 그 모두의 그 권영걸 사장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서구적 사고 방식에서 그 이원화적인 사고방식, 효용성, 합리성, 기능성 이런 것을 중심으로 보는 어떤 그 이원화적인 사고방식이 동양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사람, 주체와 객체, 인간과 사물 이런 모든 대립적인 관계들을 일원화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동양적 자연관을 디자인에 응용하자고 하는 사상이 그린 녹색 설계가 주장하고 있는 그린 디자인 사상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도시락이죠. 밥이죠. 이건 단호절 같은 때 이런 행사 때 많이 먹습니다만은 전혀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완벽한 그런 그 그린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소하게 느낄 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미호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여기 보시면은 2010년도 상해 엑스포에서 그 도시 베터 시티 베터라이프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섯 가지 1851년 수정공박람회의 엑스포가 시작된 이래에 무수히 많은 그 엑스포의 주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도시라고 하는 주제로 또 여기서 도시가 미호라고 하는 도시 생활을 아주 미호하게 하는 그런 배터시티 Better 배터라이프라고 Better 하는 그런 주제로 그 엑스포를 치렀습니다. 이것은 미호라고 하는 개념은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웰빙이라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유럽,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피즘이라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서구에서 발생한 문명이. 고도화된 첨단 문명에 대항하는 그런 그 흐름으로서 자연주의라든지 뉴 에이지 흐름으로 이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 모체는 도가사상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적 가치 추구와 자연에 대한 태도가 동양사상이 추구하는 동양지적 가치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그 미홀 디자인이라는 것을 어려운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공간, 전통적인 공간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미호 디자인의 기본적인 틀들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닥의 온돌이 우리 인간의 그 신체를 얼마만큼 안정되게 만들어 주며 태양광선이 직접 비치지 않는 창호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부드럽게 한번 필터링이 된 그런 빛.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는 환경을 만들면서 풍족하게 만드는 미호 디자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아니나니카란것은 이런 동양적 가치와 동양적 디자인 언어들이 여기 보면 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대 아이타워를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 리베스킨트 자, 폴란드, 폴란드 태생의 미국 건축가죠. 이분이 아이타워를 디자인하면서 아이타워 문이 빨갛게 돼 있습니다. 입구 문이. 그리고 왜 이런 형상의 디자인 됐을까를 본다면 그 앞에 리베스킨트 얘기가 앞에 굉장히 높은 무역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무역센터 건물에 기가 눌려서 이 건물을 짓게 됐을 경우 기가 눌린다. 여기다가 폐빨간 색깔의 이런 형상을 붙여놓은 것은 동양적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부적을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조형 언어들이 여태까지 비례를 따지고 아름다움을 따지는 그런 조형 언어의 행동 방식들이 지금 풍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간의 개념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또 이러한 의미, 동양적 가치와 의미들을 접목시키면서 이런 것들이 세계의 디자인 언어들로 전환되어 나가고 있음을 오늘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파악을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왜 이걸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찾아보니까 인터넷에도 나와요. 그런 취지에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보신 것처럼 이제는 동양성 기반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보편의 디자인 이념이 될수 있게 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미래 사회를 위한 어떤 그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창조하기 위한 이런 그 서로의 이해와 상호 이해와 서로의 노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가능하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양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동양의 국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왜 이렇게 소홀하게 중국이라는 나라를 대했는지 중국하면 아 더러워, 중국하면 어때 이런 선입관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최대의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전통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전통과 한국의 전통이 동질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동질성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갖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강의를 계기로 해서 중국을 연구하고 동양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기회가 됐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